초기 DBMS 시제품 사회를 맡은 당대학교 마영입니다. 그 DB 하면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그, 어, 세계에서 세계, 세계 나라에서 엔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어, 미국은 물론 이제 오라클이나 SQL 서버나 이제 수많은 DB 엔진들이 있지만, 어,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이 두 번째 나라로 알고 있고, 지금 뭐, 그 김명준 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DBMS 제품들이 유일하게 그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한국 시장 규모만 10조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 국내 인더스트리 규모가 제가 알기로 한 6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얹어야 15조가 되는 것로 알고 있는데 국내 DB 산업 시장 10조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규모라고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나라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 어, 현재 상태에서 볼 때는 SAP 하나를 만든 독일이 아닐까, 뭐,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, 어, 저, 저도 뭐, 이제, DB 쪽에서 마, 많은 연구를 하면서, 특히 이제, 배영 교수님이 만드신 그, 제품들을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, 미스터 어, RT, 뭐, 그리고 오늘, 구 궁서 교수님 말씀해주시는 코레드, 어, 거기서, 지오, 지라는그 버전이 아마, 지오메니아 밀레니움 서버가 된것 같은데, 저희 연, 연구실도 이제, 지오메니아 밀레니엄 서버하고, RT 베이스 가지고서, 분산디비 만드는 과제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그 고맙게 느꼈던 좋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그 첫번째 연사로 어그 정말 많은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코레드 주요, 뭐, r t 베이스지오메니아 이런 그 여러가지 제품 개발에 아주 혁혁한 기여를 하셨던 어 이나대 배영 교수님 그리고 그 팀에서 아주 또어 주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궁서 교수님이 이 코레드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